이거 들고 질까? <웃음> 나 음, 먹으러 왔어 먹으러 왔어 서 먹으러서 먹서 먹으러서 먹으러서 너무 괜 5,4,3,2,1 뭐야 w e be a Let's <laughs> go.